주말에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 무력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좀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주는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은 거의 할수 없는 그런 기형적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 등의 정치권 추천몫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처장 등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권한도 많이 약화됐는데요. 수사 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고요. 기소의 경우에는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을 견제한다든지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공수처의 기능을 많이 훼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기존에 문제제기되었던 통보조항 관련돼서도 사실상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판에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부패범죄를 알게 된 때는 수사처의 일을 즉시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통보조항하고 무엇이 다른가 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오히려 빠져들게 만드는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